네, 오늘 말씀은 뭐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부터 1 7절 말씀 갖고 증거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특히 요한, 마테, 도마, 야거보, 유다, 시몬, 우리가 하지 않은 그 제자들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오늘은 완전히 처음 12제자를 전부 다 마티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13명이 되겠죠. 13명의 그 제자들을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항상 그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부르지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왔으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대로 나온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뭐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대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낙타털옷을 입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뭐냐라고 그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려 하더냐 하면서 부르셨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 그러면서 때그 하는 얘기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에서 15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불러, 성령이, 성령과 으로 불로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친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세를 베풀 때 예수님 오셔갖고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요한에게 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비둘 같은 자기, 자기에게 비둘과 성령이 내려오죠. 비둘과 같이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그 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보내신지라. 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왜광야로 갔을까요?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러 가셨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회귀하고 나면, 우리가 회귀하고 나면 그 사탄의 공격이 무지하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 예를 들어서 직급이 올라가고요. 그, 뭐, 일반 그 성도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 우리가 오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신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오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곳을 기뻐하라.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날 때 기쁨이 같이 함께할 것이니까 그 고난을 절대로 힘들하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어떠한 환경이 변화가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지내시니 천사들이 수정을 들더라자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기뻐지는 건 아닙니다. 환경에서 기뻐진다는 것은 결국은 행복이죠. 내가 몇평큰평수 산다 큰 차를 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해외여행을 갔다 이런 것은 외부, 외부에서 오는 것은 행복이라고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기쁩니다 그 말씀이 1 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웃음>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속에서 정말 스스로 이루어져 나오는 겁니다 누가와 관계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두게 따르고서 예수님이 40일 그, 그 광야 생활을 피하고 난 다음에 제자를 구하러 가시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갈릴리 가서 갈릴리 해변에 가서 베드로와 안데를 갔다가 쫓아오죠. 나를 따르라.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갔다가 부르죠.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에 야구보와 그 형제 요한이 또 뭐예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가져가고, 싸우고, 가져가고, 틈을 버리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그냥 틈을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 사랑하는 사람에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은 모두가 일을 되어서 사약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사람들이 전일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일터에서 사역하면서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맞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제자들 중 열두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보면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였으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자가 뭐냐면 마데테스입니다. 결국 뭐야? 배우는 자? 뭐, 생도,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데, 사도는 뭐입니까? 사도는 뭐예요? 대의원, 대표, 사절, 결국은 대사와 같은 사람이란 얘기죠. 아포스,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자와 사도라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정말, 정말 정예부대 정말, 정말 그, 그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모든 걸 갖다 내려줄 수 있는 사람들 그거를 우리가 보면 사도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열두 제자라기보다는 열두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베드로 그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름에 마태 도마 야고보 시몬 유다 가론 유다 열두 제, 사도를 선택을 했죠. 자 여기 공간복원에서 보면 그마태복음에서 마찬가지 1 2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과 고체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베드로 이런 순서로 쭉 나오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마찬가지도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정말 필요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불렀습니다. 열두 제자를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마태복음이 이게 나오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왔을 때 뭐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걸 보고 해서 뭐냐면 예수님 만약 주신,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무리를 걸었죠. 근데왜 빠지게 됐습니까? 여기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 곳에서 눈을 돌리다 보면 결국은 나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을 여기서 말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런 걸 거치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되어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세레 요한 또는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를 나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그럴 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런 걸 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중 경세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못 이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못 이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보면 뭐냐면 예수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림 앞서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이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게 지금 베드로입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그 생각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베드도 우리는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됨에 따라서 이게 베도가될수 있다는 얘기죠 이 여기서 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볼수 있죠 근데 뭐예요 그 순간에 결국은 지옥과 그 천국과 지옥을 바포시스 입장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얘기하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의냐 주님의 의냐 아니면 인간의 의냐 사람의 의냐를 갖다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결국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제 목숨을 구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리고 뭐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타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참 이런 걸 보고 참 느낀 게참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초회 만찬하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 중에나가 하나를 갖다 날팔 거라고 얘기하고 를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얘기하죠. 요한이 그때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구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떡을 한 적을 적수다 주는 자가 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적을 적수하고 가룟 저, 저 유다한테다가 줬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고 기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줬는데 왜 이게 사탄이 들어갔을까요? 전 이게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이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탄이 성찬식 것처럼 같은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때 그때 사탄이 틈길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할 때 가장 불행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이 안에서 내포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유다께서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내가 나를 팔건 빨리 팔아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는 얘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줄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무슨 냐면? 그 유, 유다, 저 가론 유다가 나가버리죠 나가버리니까 아 우리한테 뭐 선물 줄걸 갖다 사러 가는 건가 아니면 우리한테 가난 자들한테 뭐 나눠줄 걸저 사러 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니 밤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각이 이 조각을 받고 곧 나간이라고 되어 있으니 조각이라는 것 자체가 뭘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탄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그그 그 에덴 동산에 나왔던 그런 그 뭐죠 그 과일, 과일을 우리가 따 먹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도요 사실은 그 순간순간에 나오는 거죠. 선악과 자체가 결국 우리의 선과 악이라는 것 자체가 결정은 결국은 그 순간에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자, 내가 다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이라고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시몬베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 내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지금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셔요 네가 다 굴기 전까지 나를 세번 배반할 것,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과 마지막에 우리가 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여쭤보는 것하고 이 말씀이 일맥 상통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 그거 왜 못해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줄지언정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자기 의의가 나오는 거예요. 영혼 죽에서 혼이 강하면, 내 의의가 강하면, 내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그, 저, 무리를 걷고 그러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네가 나라 세번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아이, 무슨 소리지 하고 있어요? 라고 베드로는 부인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가 강하면, 혼이 강하면, 결국 영적으로 강해질 수 없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고 배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칼 갖고 이제 시몬 가론 유다가 제사장들을 댔고 오죠. 예수님을 잡으러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입맞춤을 딱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종의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종을 쳐갖고 귀를 잘라버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칼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겠느냐왜 네가 나를 갖다 마시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잡혀 가시죠. 결국은 내가 우리가 예수님이 가론 유다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사역을 완결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포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다 아시는 분이 왜 가론 유다를 왜 선택했겠냐 말도 되는 소리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의 사역 이 공생에 나와서 어떤 그 사역을 완결시키기 위해서 가론 유다도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하죠 그래서 뭐냐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바깥에 앉았더니 한 여정이 와서 너도 예수,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를첫 번째 부인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앞문으로 갔죠 갔더니 또 다른 여정이 뭐냐면 이 사람 나세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냐 베드로가 뭐냐면 거기 부인한 거위에다또맹사를 합니다.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느로 합니다. 그런데 조금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네 목소리나 톤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너 그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주하면맹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면맹사하며 부인한 거죠. 저주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거든 나 죽어도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딱 돌아섰는데 닭이 울어버리죠. 그랬더니 아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서 정말 통곡하며 그 자리를 떠오죠 결국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나는 너세번 부인할 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 때문에 뭐예요. 안 그래요. 나는 예수님하고 죽을지 않지만 난배반안할 거야라고 했단 말이죠. 아까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어떤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 의인지 내 인간의 이제 의인지, 주님의 의인지를 갖다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정말 우리는 그로 인해서 기도와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정말 내 생활에 된다는 생각을 정말 이걸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죽었어요 베드로는요. A.D. 67년에 내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갖고 죽었죠. 내가 예수님을 부위 세 번씩이나 부위했는데 내가 똑바로 죽을 수는 없어. 난 거꾸로 매달아 죽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거꾸로 매달아갖고 스스로 백의 목숨을 끊었죠. 아,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죽었죠. 자, 더 고통스럽게. 자, 그 다음에 잠시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후의 만찬을 갖다 복원시킨 그림입니다, 이거이 그러니까 인, 컴퓨터로 복원시켜갖고 워낙 그, 그 성당에서 그게 낡아갖고 복원시켜갖고 만든 건데, 자 안드레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결국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베드로가 오른쪽인 동그라미에 있는 게 베드로인데 베드로와 안드레하고 생긴 게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네오나드 다빈치가 그렸을 때 이것이 정말 잘 그렸다는 생각을 저는 이걸 하면서 점점 느끼 느꼈던 거예요. 사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뭐였으면 뒤에 칼을 갖고 있죠. 무슨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그림에서 칼 같은 걸 갖고 있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까 그 대세의 세상에 그 종을 귀를 자른 것처럼 성질이 급한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전부 다 생각하는 것 같다 보면 예수님 쪽을 향하고 있고, 손보트 몸은 손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안드레도 마찬가지거든요. 안드레도 손이 똑같은 스타일로, 베드로와 똑같은 스타일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사실 이걸 보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앉아있던, 오른쪽에 앉아있는 요한은 베드로한테 기대면서 베드로의 말을 갖다 듣고 있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것이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의 오른쪽 손에 든 것이 뭐예요? 은30냥이죠. 은30이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 말을 믿고 끝까지 행한 안드레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아까 아까 이게 됐고요. 자, 안드레는 뭐냐면 똑같이 베드로와 함께 불을 받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 광야에서 부을 짓던 사도 요한의 그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후에 박켈피에 러시아 발칸바다구에 그리스로 가서 전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터키에서 붙들려 엑자로 처형형한한사입입다다 자, 초최초 최초의 제자들 최초의 최초의 최초의 최초의 최초의 최초의 최초의 의의의 최초의 최초의 그첫 번째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의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게 뭐냐면 침례 요한이죠.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의 보면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보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가 된게 아니고, 34절에 보면 뭐야?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고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뭘 구해?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 너희 왜 왔어? 너희들한테. 그랬더니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랬을 때, 와서 봐. 그들이, 가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쯤 되더라. 자, 와서 봤더니 예수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아까 이 요한복음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죠.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쫓아가는 거죠.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먼저 그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 우리가 우리 메시아를 만났, 만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고 장차 너는 개바라하라.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편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발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요한하고 안드레한테도 저 안드레한테도 얘기한게 뭐야 요한하고 그야보한테 얘기할 때 너는 우리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 얘기가 뭐냐면 너는 개발가 돼야 돼 너는 반석이 돼야 돼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그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 반석처럼 굳건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너는 우리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우례를 되지 않았지만 우례처럼 그런 나중에 그 담대하고 그런 그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예수님까지 그냥 예언해갖고 그 사람이 그게 될까 만들어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면 이제 베드로 동생 안데를 보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 부르자 그도 중에 열두를 택해서 사도로 칭하였으니 베드로라고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자, 이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우리 오병여 기적이 있을 때, 자, 뭐라고 그랬었냐면, 야, 오늘 내가 이 떡을 이 사람들한테 나눠줄 것 같은데, 가위, 그니까 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보는 거죠. 그때 이 떡을 갖다가,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해요? 빌립은 무지하게 개선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하려면 200단원에 있어야 돼요. 그, 이거, 그래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니까 러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의대로 향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랬던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안드레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예수께서 여자한테 제가요, 물고기, 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데, 이거라도, 이거라도 괜찮을까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안드레는, 빌립은 뭐예요? 아무것도 그 준게 준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예수님한테 드린 게 없어요. 근데 뭐세어요 안드레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두 가지를 드렸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몇 강조에 남았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이게 가장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이런 겁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을 앉으나 수가 5천명이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신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갖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내 의의가 항상 앞서 갖고 아 될까? 아 이거 불가능한데?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을짓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것이 결국은 내 의로 인해서 빌릴 것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믿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사람 어떻게 죽었어요? 안드레는요. 러시아,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계속 선교하다가 엑세형 십자가에서 선택해서 순교를 당한 게 안드레입니다. 결국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내삶 자체를 갖다 내 스스로 선택해서 죽는 그런 순간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보는 게 오늘 보는 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보입니다. 다빈치가 그렸을 때 요한과 야고보의 생긴 걸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머리 헤어 스타일도 비슷하게 그렸고요. 자, 이걸 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자, 야고보는 이 손이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요한을 뭐 예수님을 약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그런 과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 너희들이 나를 팔 거야 한 사람을 팔 거야 그랬을 때 뭐라고냐면 자기는 안 그렇처럼 그걸 피하는 어떤 그런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뭐냐면 아이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갈등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있냐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 어, 이저이요 이 안드레가 아저이 안드레가 어떻게 죽냐면 도래마자 이제 스테판이 먼저 안드레 죽기 전에 스테판이 먼저 죽습니다 이게요. 자, 아니, 큰 야고보, 야고보가 죽기 전에 스테판이 먼저 죽는데 자 보세요. 자 사도 중에 순교자가 뭐냐 보 야고보가,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스테판이 도레마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죽냐면 그 자그 헤롯의 아그리바 왕에 의해서 사도 중에서 최초로 칼에 잘렸죠. 칼에 목에 잘려 죽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은 뭐냐면 그 아까 말했지만 열두 자 중에 가장 늦게 죽은 사람인데 끓는 감에 넣어졌다가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반모세면서 그 귀한갔다가 수명대로 자기 그 천수를 누리다가 죽는 사람이죠. 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아,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이 나올 때는 항상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베드로가 꼭 나오든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든가 야고보와 요한이 항상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혼자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게시록 쓸때 그런 거 외에는 거의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면 자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업나이다. 고 되어 있습니다.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둘이 같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와 그저 안드레는 어떻게 나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떨어져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같이 꼭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여기는 요한은 항상 누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 자, 이르시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는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누구나,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열 제자가 저 듣고 야고바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야, 너희만 좌평 우편에 앉으면 어떻게, 우리는 어디에 앉는 건데?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알파오메가 시작과 끝인데, 시작은 누가 했어요? 야고보가 먼저 죽었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죽은 게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어떻게요? 해 똑같이 이 말씀대로 이그 사람 들이 얘기한 것대로 그대로 됐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의 우편에 자는 어, 하나는 좌편에 앉게 되는 얘기가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인지 크고 자는 하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뭐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 내가 정말 예를 들어 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조건에 의해서 내가 어떤 걸 갖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은 결국 은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크고자면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본인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뭐예요? 선택을 받고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총알을 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요한 주에는 베드로와가 또 갔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성전을 마주 대하여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아,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물봅니까 언제 종말이 올 것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이 너를 갖다가 유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리라 난리의 소문을 들때말들때 이런 난리가 나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오물 때 결국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 말, 말이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제는 재난이 시작이라 지금 현재 지진도 나오고 기근이 있죠 결국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우한 패는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그 돼지 병 때문에 어, 정말 그 많은 돼지들이 도축이 됐죠. 결국은 지금 중국이 먹고 살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좀 힘들어진 상태가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들한테, 야구보 요한테 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이 페이스 코칭이라고 했죠.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는데 그 얼굴 봤을 때그 그림에서 보면 어, 어떻게 나오냐면 두분다참 여성적인 좀 감성적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두 사람이. 근데 뭐냐 이들한테 뭐냐 면우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정해줍니다. 자또 산에 오르자 자기가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 자 열두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가지게 했음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몬에게 베드라는 이름을 더해줬고요. 시몬은, 시몬한테 은시몬 반석이라는 얘기를 해줬죠. 세배대 아들 야구보와, 야구보의 요한,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결국 뭐냐, 우레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해줬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약간 우유부단하고 병약하고 감성적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는 결정할 때 정말 우레처럼 빠르게, 신속하고, 파워풀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과격, 과격, 과격한, 과격한 야곱보와 요한으로 바뀌었다. 이 우리의 아들이란 이런 명칭을 듣고 난 다음에 예언, 그, 그, 그, 그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 했냐면 요한이 어쩌고 돼?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금할까요? 말까요? 금하지 말아라. 반대하는 자가 너희를 위하는 자라. 반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널 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쟤네들 어떻게 할까요? 자, 사마리아인들이 말이 들어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할까요? 그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가격적으로 바뀌었죠. 그게 뭐냐면, 자성예언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 됐기 때문에 나는 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축원을 할때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해주는 이유가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할수 있다고 좀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성적인 사람이 점점 점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냐면 스테판 순교가 나오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스테판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스테판이 여기서 돌로 맞아서 순교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11장 19절 21절을 보면 그때 스테판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몇 사람이 안디오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선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고 돼 있습니다. 세테판이 죽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그 회심을 했죠. 그리고난 다음에 뭐예요? 헤로당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거보를 칼로 죽여버린 거죠. 이거 뭐냐면 시범 케이스를 하는 거죠. 결국은 목을 잘라갖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자. 44년도에 AD 44년 사도 중 최초로 목이 잘려 순교한 야거보입니다. 자, 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 좀 세배대 아들이 누구예요? 야거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인데 세배대 의 부인이 누구냐면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살로메죠. 근데 살로메는 누구냐면 마리아의 언니가 되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마리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동정녀 마리아죠. 그럼 남편은 누가요 요셉이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뭐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야고보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유다서 1장에 보면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형제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맞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알페오하고 다시 결혼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뭐냐면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은 야곱인데. 이게, 요, 유다와 마찬가지야. 그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안에, 이 안에 나온 게 뭐냐.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고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의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 야거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요걸 보면 이게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다나 야거보나 이런 것이 워낙 큰 이름이기 때문에, 뭐예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뭐냐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뭐예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별도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별도의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그이 그, 네오나드 다빈치가 그린 그림에서 보면 제가 전번 시간에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 야거보의 동생 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나이가 더 많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알포의, 알포의 아들은 야거보하고 그러니까 야거보의 아들 유다는 별도로 다 개인 다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결혼해서 다시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 자유주신학에 해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비하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여러분이 그뭐 목사님 따라 다 의견이 다 분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자, 그 다음에. 사경전 사장 1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짚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되기있습니다자그 다음에 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베드로와 요한 이제 아까 어떻게요? 야고보 야구부, 그 야고보가 죽고 나니까 또 베드로 같이 하고 있죠.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 이 계속 같이 가는 이런. 천국인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 요한이 되어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담대게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병나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워낙 베드로가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민간,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해서 야너 이제 예수님 정하지 말여 전하면 안 되라고 겁을 줬지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수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뭐예요? 대답하이로 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는 게낫습니까 신의 말을 듣는 것이 다 낫느냐, 네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낫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외 하나님을말씀 듣는 것이 나니까 난네 말을 못 듣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요한이 쭉 나오면서 나오는 게 요한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게시록을 빼놓고서는 거의 같이 나와요 자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종을 지킨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 5 2 7절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께서 누구예요?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던 건 누구예요? 이게 요한입니다. 자, 자기 어머니 말씀하실 때 보소,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이 이제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까 누구예요? 마리아의 조카죠. 그죠, 마리아의 조카가 되죠. 그게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과는 사춘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 또그 자제가 이르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했다는 얘기죠. 자, 이겁니다. 자 보면 이거예요. 자, 누구예요? 요한이 세배대 아들 요한인데 요한은 누구예요? 그 어마, 엄마가 마리아의 언니죠. 그렇죠? 언니가 되죠. 그러니까 이모가 되는 거죠. 요한한테는요. 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지라 예수로 천기며 갈릴리로부터 떠나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데의 아들 아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아까 얘기했던 그 조부가 다 있던 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나온 게 이겁니다. 자, 주님의 은혜로 천손들도 죽은 요한입니다. 자나 요한은 요한계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참음과 동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어떤 특징적, 자기 자신을 갖다가 특징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사는 말씀이 내 뒤에서는 나는 나파 소에거든 크림성은 들으니까 내가 어, 보는 것을 두려움을 써갖고 읽을 거에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서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가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예요? 죽은 자 같이 되며 내한테 얹어갖고 얘기하시는데 뭐예요? 주려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알파 오메가 좌, 좌,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았다고 근데 결국은 누구예요? 야거보는 처음에 죽고 요한은 마지막에 죽었고 처음과 마지막을 하죠. 그다음에 18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나 내가 전에 죽었더라. 나는 옛날에 죽었다. 결국은 죽었는데 뭐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새새도록 살아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영원히 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공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내가 너를 갖다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내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과 장착될일을 기록해서 이 일곱 개한테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요한은 아까 얘기했듯이 천수를 줬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제자가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에서 보면 여기 빌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약간 좀 그러니까 여성적인 느낌, 가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빌립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냐면, 자, 어, 나다니엘을 전도한 빌립입니다. 나다나엘이요. 자, 이튿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니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고 가고 있습니다. 자, 필립이 나다엘를 찾아 이르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이 아들 나사리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엘이이라는 얘기죠. 야, 나사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께서 나다엘이 자기의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너는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넌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 넌 그렇게 얘기를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지금 같이 나다넬이 같이 나오죠. 빌립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은 전도하고 말씀을 곧바로 듣고 얘기한 거죠. 그지만 나다넬은 뭐예요? 항상 의문점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설득되지 않으면 결코 하지 않는 사람이 나다넬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빌립을 보면 아까 무슨 얘기 했습니까? 야, 빌립은 그이일 그러니까 얘기했을 때 아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오병여 기적했을 때이 200데나론이라고 나왔으니까 뭐예요. 돈, 이게 돈도 이렇게 더 많이 드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 할수 있습니까라고 수치적으로 따진 사람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보다 자신의 말을 좀 믿었던 사람 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 그 사도 요한 예를 들어서 나머지 그 베드로와 그 야고 야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쫓아가는 거 보고 어, 예를 들어서 음, 이 마찬가지 빌립도 가지만 나단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가 자기자기 자기 주장이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안드레가 여쭈어서 여, 아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여쭈, 여쭈고 오병이어 그걸 갖다 드리죠. 자 뭐예요? 빌립은 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도라고 돼도 여기가 우리 예수님의 자녀하고 예수님의 제자하고 예수님의 사도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뭐라고 요뭐 쓰면 여기 돼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의의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강한 사람은 결국은 하느님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중요, 중요한 게 없는 건 그거예요. 항상 우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 한, 항상 내가 어떤 결정할 것인가 항상 시험하신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 필립. 아까 말씀드렸지, 아까 요 전에 모병의 기적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내가 곧길이오 진료,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7조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보았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우리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봤을 거야. 그러니까 얘기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긴나이다하나님나 믿지 않으면 못 믿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빌립은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까 뚱뚱하고 약간 자기, 자기 소신 자기 위주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많이 믿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도리어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하느냐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믿어 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면서 얘기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가니까 내가 네, 내 모든 능력을 갖다 내가 전달해 줄 거니까 전수해 줄 거니까 날 믿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갈수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빌립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어요. 보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마 빌립, 바돌롬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긴 것들을 한번 보는 것도 그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다음에 빌립이 어떻게 돼요? 부가시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AD 52년에 기둥에 매어고 숨겼다는 얘기도 있고 부가시에서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중에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느님과 동행하면서 아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순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순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지 않은 것 같고 순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혼, 우리의 혼이 더 강하고 우리의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바돌레메가 있습니다. 바돌레메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바돌레메 보면 그, 그, 그, 제2성서에 보면 바돌레메 그, 그 생긴 모양이 나와요. 모양을 뭐 보면 이 사람은 강한 게, 강한 얼굴을 갖고 있죠. 바돌레메가요. 나다나이려. 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고요. 여기서 보면 간사한 것이 없,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 예수께서 갈릴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랬을 때 나를 따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예요? 나타날한테 전도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참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 하고 계십니다. 자, 49절에 보내면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4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보다 먼저 신앙 고백을한 겁니다. 그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런 말을 하게끔 만들어졌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너를 무화가나말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한번 믿기 시작하면 끝까지 믿는 사람이 결국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나이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쓰냐면 인도에서 어, 제2성도에서 인도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고 나옵니다. 근데이 사람은 소아시아 아르메니아에서 가죽에 벗겨져갖고 십자가에서 참성당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요 어, 이게 뭐 정확한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설들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요. 자, 이번에는 마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태 복음은 쓴 저자죠. 마태에 대해서 얘기 보면, 자, 이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심은 유다, 마태가 서로 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오냐면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인데 맨 마지막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두 번째 있는 사람이 유다인데, 여기 유다가 만약면 그, 다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그 작은 야거보다 보다도 뭐예요? 나이가 더 들어, 드러, 들어 보입니다. 결국은요. 그럼 결국은 이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자, 마태를 보겠습니다. 마태에 보면, 자, 그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쇠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어여너 선생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죄인을 아 의인을 본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뭐요? 세리 같은 경우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어, 레위라고 얘기도 보통 하죠. 그러면서 이제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자, 마태는 어떻게 죽었어요? 에디오파에서 마늘창에 찔려서 죽었다고 는데 마늘창에 도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창에 찔려갖고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게 마태입니다. 마탱이 이렇게 죽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도마입니다. 도마가 중요한 게 뭐냐면 도마가 아주 얍삽하게 생겼죠. 이 생긴 걸 보면 그,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작은 야거보입니다. 야거보인데 작은 야거보는 뭐예요? 생긴 것 자체가 좀 다혈질로 생겼죠. 좀, 좀 뭐랄까, 좀 성격이 급하다고 좀 보이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큰 야거보하고 작은 야거보는 키가 작아서 작은 야거보라고 그러는데 이 작은 야거보의 약을 보면 그 옆에 뒤에서 보면 도마인데 도마는 손가락을 갖다 위에다가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죠. 라고 하는 것처럼 뭐 보이고 있죠. 자. 자, 의심많은 도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7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내가 갈 건데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를 갖다 내가 영접할 거니까 나 있는 곳도 너희가 있을 것이라고 이기하고 계십니다. 도마가 이래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늘 그 길을 어찌 하겠어 합니까? 빌립하고 똑같죠. 보여 주세요. 보이신다대며 보여 주세요. 제가 보이지 어떻게 안 보여? 저 어떻게 알수 있어요? 도마와 빌립 거의 같은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자, 내가 곧 기리오 진료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 알, 알, 알았을 알았을 이유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똑같이 이제 나하고 빌립도 그 얘기를 또 물어보죠. 이런 얘기 를 계속 물어보는 게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또 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한테 왔죠. 근데 제자들이 온온 상황에서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자,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 도마가 얘기하는 게 야, 내가 그의 손자국에 손에 못자국이나 내 손가락으로 넣어 보지 않으면 나못 믿겠어. 옆구리도 한번 내가 넣어봐야지만 알지? 그 사람 못, 못, 못 믿겠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덟 해가 지나서 예수께서 오셔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자도마에게이때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저내 손을 내밀어 손을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나 창자국 있어. 한번 넣어봐. 그렇게 보입니다. 이 옆에 그림이 그거예요. 옆구리 창자국을 집어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냐 면 믿음이 없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보고 믿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얘기가 뭐예요? 도마가 대답하이로 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교도라도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뭐예요? 바돌메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나의 믿음이 나를 만들 수 있다고 라 보는 거죠. 바돌로메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길이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자. 아포크라파라는 그, 그, 그, 그 제2성전이 있습니다. 제2성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면 토마스 행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도마 행전인데, 이제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주님이 토마스를 인도상인 아바나에게 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도마를 인도상인에게 팔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사도들이 선거 구역을 다 정했어요. 근데 다정해갖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넌 인도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자, 주, 우리,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각자에게 정해주신 선교 지역을 정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 아, 디디무스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토마스에게 인도가 할당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인도로 가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 나는 몸이 약해서 거기 갈수 없어요. 목도 누구 같아요? 요나 같죠, 요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히브레인이 내가 어떻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나 못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은총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도만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토마스를 인도 상인한테 팔아버려요. 자, 이것은 이게 그뭐 믿거나 뭐이 이거 뭐 갖다 아포크라파를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저가 뭐, 뭐 있지만 이걸 갖다가 사는 사람들 여태까지 쭉 내려온 아코프 제2 성서로 나와있던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장이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인도에서 온 상인 아바네한테 인도왕 군다 어, 포르스로부터 뭐냐면, 목수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받고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아바네. 그니까, 러 주님이 뭐야 주님이 보고, 보고서뭐야목수을 원하세요? 그렇다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목수에 노예가 있는데, 내가 팔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사실래요?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근, 은 3파운드, 은동어리3파운드 토마스를 넘기는 거예요. 도마를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뭐요? 아반에게 팔을 넘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아반이 토마스가 이 사람이 내 주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도마한테 예수님이 네 주인이냐 물어보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사람한테 샀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토마스가 인도 이제 그 도마를 인도를 끌고 가죠. 다음 날 아침 사도 토마도 마가 주님께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오 주의 예수요 당신이 원하는 곳이면 그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몸값 한 파운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 않고 인도 어, 안드라폴리스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고했다고 도마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궁에 있는 사람을 갖다 딱 해요. 그때 그 딸도 전도를 하고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하다 보니까 그 형한테 얘기를 하고 왕의 형한테 얘기를 해 갖고 형이 도마를 없애버리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전도를 많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인도에서 숨겨 했고요. 전도하다 숨겨 했고요. 자 이게 뭐냐면 작은 야보입니다 여기 알페오의 아들로 돼 있죠. 알페오의 아들로 나와 있죠. 자, 알페어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누가 보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제자 중야거보와 유다가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보험은 15장 15절 6장 15절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거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거보에도 마찬가지 알페어 아들 야거보및 다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뭐라고 되어있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빨간 글씨 16절에 보면, 야거보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있죠. 자, 알페 아들 야거보로 되어있고요. 야거보의 아들 유다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야거보의 아들이 된다면 고 말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여기는 뭐냐면, 알페의 아들 야거보와 및 다리오로 되어있습니다. 빗 다리오라는 것은, 알페와저 야거보와 다리오는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알평온 야거보는 어떻게 죽었냐면, 62년 이집트에서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이집트로 가갖고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줘서, 톱에 켜져 숨겨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긴 유다입니다. 유다는 뭐, 야거보의 아들인데, 아까 유다가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의 아들이 이게 이될 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가 보면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빈치가 그랬을 때 그거를 감안해서 그랬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리아가 요셉이 죽은 후에 누구예요 알페오하고 결혼해서 낳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뭐예요 알페 아들 야고보 그렇죠 그그 다음에 알페아들 야고보 밑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다른 다른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한복음 1 4장1 8절에 보면 이제 의미 많은 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 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 너희가 알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라고 이가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라 가로지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빌립하고 비슷한 얘기죠. 빌립, 유다, 똑같이 다들 똑같이 의문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도마, 빌립, 유다, 다 똑같이 의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사람들 순교를 하고, 순교를 넘어갔다는 얘기가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AD 72년에 아수르나 바사를 갖다 돌아다니다 선교하다가 십자계에서 순교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자, 그럼 시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몬은 뭐예요? 시몬이 보면 그 얼굴이 좀 하고 약간 좀 강한 느낌이 들죠. 이 사람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 보면 13장 13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가나인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 번역으로 보면 세 번역 뭐라고 되냐면 어있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데레와 빌리카 바돌레메와마테오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심 열렬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론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요? 열혈당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항상 칼을 품고 사, 사람을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그 열심당과 똑같은 그 가난한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몬 어떻게 죽었어요? 자, 아프리카 영국 아프리카와 영국 선교를 쭉 갔다가 페르시아에서 토백켜 갖고 숨겨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숨겨있던 게 시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 속에서 죽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가론 유다를 보겠습니다. 가론 유다를 보면 예수님의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그 손과 가론 유다의 손.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빵을 전달해 준다고 기겠죠그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얘기에 마찬가지로 나온 게 이겁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게 은 30량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줄 거야? 그랬더니 은 30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팔, 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만찬이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떡한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조각을 적셔서 가라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손을 어떻게 해요? 손을 아까 같이 벌렸다는 것은 받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받을 준비를 보여준 것을 손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조각을 받아놓고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용하고 똑같죠? 자, 여기서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왕창 데리고, 그, 칼과 몽치를 갖고서 예수님을 갖다가 잡으러 왔죠. 그러면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니까 그를 잡으라고 얘기되 있습니다. 곧 예수께서 나와 라피오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49절에 입을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께서 이랬을 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고 어, 하려고 왔는지 이제 행하라 하신데 그에게 그들이 나,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베드로가 귀를 이제 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가 스스로 니우처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며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내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니까 너 무슨 말 있어? 네가 그건 네가 잘못되니까 네가 당해야 되는 것 같고 또 나한테 얘기하지 마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그 망한 이스라엘의 왕들을 뭐라고 하냐면 은 삼십냥이라고 했그그 그 값이 은 삼십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목매달러 그그 십자가에 달았을 때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라고 썼던 이유가 은 삼십에 팔린 유대의 왕이라고 얘기한 거니다자은 자, 삼십에 예수님을 판걸 후회하고 자살한 가론 유다입니다. 자. 자그 다음에 가론 유다에선 누가 됐어요? 마티아가 한 거예요. 마티아가. 자, 뭐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사도행전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1장2 1 절에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니라 두 사람을 세우 내네 세우니 하나는 요셉이 하나는 마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예요? 그 사도들이 투표를 해서 어떻게요? 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을 하죠. 마띠아는 어떻게 죽느냐? 마띠아는 유다 대신 사도가 된저 마, 마띠아는 터키에서 돌파 매질후 참수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죠.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박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서 사랑하느냐는 뭐로 나오냐면 자 아까 피오거든요. 아까 파오인데 이것을 사랑하다는 것은 그냥 러브입니다. 러브. 근데 이게 우리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피 사랑해서 예수님과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영문으로 봤을 때는 러브입니다. 러브. 근데 보면 여기서 이렇게 돼요. 일저 하느냐 하시되 이르시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필레오거든. 필레오. 필레오드는 뭐냐, 사랑하다. 어, 디 l 리 러브입니다. 아주 우리 디 r 라고 그러죠. 디어리 러브, 더 아주 친근하고 존경스럽고 그런 그런 아주 깊은 관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보스코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그 나오는 그 양은 아르니온입니다. 아르니온. 아르니온은 뭐냐 면 새끼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양을 먹이는 거예요. 새끼 양을 먹일 때 어떤 걸 먹여요. 우유나 같은 것처럼 아주 가벼운 거 이런 것들을 먹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또두 번째 일시대 요한아들아,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까맣게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아카피움아카파움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주님이 사랑한 줄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하고 친근하고 하고 그런 사랑을 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얘기합니까? 그의미에서 뭐예요? 내 양을 치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내 양을 친다는 것은 뭐예요? 자 여기는 뭐냐면 포이마이노예요. 포이마이노고 그다음에 이 프로바톤인데 여기서 프로바톤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성숙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소년과 그러니까 다 자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숙한 된 성숙한 양을 양육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이마이노는 보살피다는 것은 양육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이 어린 양을 키우고 그 다음에 성숙하게 만들어 놓고 사춘기가 지나고 청소년가 지난 양을 양육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 전에 뭐냐면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이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얘기합습니다 그때는 빨간 거 뭐라고 돼 있어요? 필라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하고 친근하게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해? 라고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어, 왜 이렇게 물어보지? 아까는 아카페로 아까 물어봤는데 그냥 사랑하냐고 물어봤는데 왜 지금 아니 내가 나 갖다 친근하게끔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이유가 뭘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목숨까 사랑할 수 있어라고 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때 내양을 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양을 먹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거 요건 그 필레오죠. 내양을 먹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보스코. 위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맨 처음에 뭐예요? 새끼, 새끼양이죠. 포스코 그때 먹이다라는 거죠. 그 먹이다에다 프로바던 성숙한 양을 먹이란 얘기죠. 먹이다라는 것은 아까 우유를 먹었지만 아주 성인이 된 양한테 뭘 먹여요? 딱딱한 것을 먹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가... 이 아주 성숙한, 네 제자들을 너를 만들어서 교육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왜 필레오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 여기서 보면 요한 뭐 15장에서 쭉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이게 처음에 누가 이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불이졌죠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불에 태워 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얘기함으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어승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 받기 전에 나왔던 그 내용의 말과 지금 마지막에 끝나는 우리가 마지막에 끝날 때쯤 말한 거과 거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있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태워 불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너희가 열매 맺자냐면 내 제자가 열매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할 것이며 개명을 지키면 뭐요 내 안에서 너한테 거할 것이다. 성령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친구라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하듯이 필력을 얘기한 겁니다. 정말 뭐야 목숨을 벌수 있는 친구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어내는내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그 제자들이 왜이 사도 제자들이 전부 다왜각 지역 아르메니아, 러시아, 인도, 그다음에 뭐 바사, 아수르, 이디오피아, 이집트 왜 가서 죽었을까요? 왜 전부 다 객지에 가서 죽었을까요? 지구 끝 끝에까지 우리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도 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왜 없었느냐? 전 요번에 이걸 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교회를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참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생을 위해서 예수, 예루살렘에 남지 않고 다 지방으로 다 내려가서 가지 않았겠느냐 그 의리를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하 아까 친구는 라게 뭐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이게 필레오거든요큰 사랑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표를 배려하고 만들어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필레오냐 아니면 아까파오냐 우리가 결정을 해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과의 사람을 갖다가 필려오 사랑을 하려면 뭐예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작은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결국은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친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